이 R번째까지 가면 네 N-R 플러스 1가지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다 다른 자리니까 고배법칙을 네. 적용할 수가 있어서 네네 네. 네. 음, 이렇게 쭉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우리가 알고싶은건데 아네이 네. 네. n 프토리얼이 n부터 n-1 이렇게 해서 1까지 네. 곱하는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 느낌표 네네 네. 근데 저희가 알고싶은건 n-l 플러스 1까지니까 네 N-R부터 1까지는 약분이 돼야 돼서 네 인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저 이거 는사박살일 내내 떨어져라 같는데 <웃음> 이해를 못했어요